Soa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미입니다 저번 영상 2, 3 SS 맨스 패션 컬러 트렌드에 이어서 오늘은 2, 3 SS 맨스 패션 트렌드 아이템들을 좀 짚어볼까 합니다. 컬러 트렌드 영상 안 보셨다고요? 보고 와. 보고 와줘. 기획하는데 오래 걸렸어. 자, 그럼 올해 SS 트렌드들 보러 가실까요? 스 e r 즈 자, 이제부터는 23 SS 트렌드 아이템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모든 아이템들, 모든 트렌드를 담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 이쁜, 제 취향 반영이니까 요점은 참고해주세요. 자, 첫 번째는 봄버 자켓이었습니다. 작년 FW 시즌에는 에비에이터, 뭔가 항공 점퍼 느낌이 강했다면 요번에는 좀더 클래식한 봄버 자켓 맛이에요. 심플 미니멀한 봄버 자켓에 부터 힙하고 오버사이즈 봄버 자켓까지 아니면 캐주얼 대학생 느낌의 봄버, 바시티 자켓, 이렇게 로고 패치 붙여있는 이런 스타일들도 굉장히 예뻤으니까요. 하셨다면 재탕하셔도 되겠네요. 눈에 띄었던 아우터 트렌드라고 하면 컬러기는 흠적거리는 트렌지 코트. 밝은 컬러들이 트렌드 컬러였던 만큼 뭔가 로맨틱한 느낌을 줄수 있는 것 같은 패션 아이템이었어요. 라운지여야지만 포멀한 듯한 느낌에 얹어주셔도 이쁘고 캐주얼한 느낌에 얹어주셔도 이쁘고. 에센스 시즌 남친 룩으로 활용하면 좋을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 스포티한 유틸리티한 감성의 파카류들이에요. 어찌보면 시티보이 룩에서 고프코어 룩까지 함께 매칭되는 아이템에 따라서 다양한 무드를 낼수 있는 이 파카류들을 활용해서 에센 시즌 다양한 입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템을 항상 잘 활용하는 에르메스 컬렉션도 이뻤지만 토즈에서 저 묵직한 톤과 매칭해준 저 룩이 제일 이뻐 보였어요. 다음은 레이어링 베스트입니다. 앞서 보였던 팔카류와 마찬가지로 유틸리티한 감성을 주면서 옷장과 함께 섞여지면서 다양한 모드를 낼수 있는 패션 아이템인 것 같은데요. 미니멀하게도 캐주얼하게 힙하게도 가능한 아이템이니만큼 지금 구매하셔가지고 FW 시즌 안에 레이어링하다가 봄 시즌엔 겉으로 빼있는 거지. 다음은 바이커 모티브 자켓류들입니다. 쉽지 않은 트렌드일 수 있지만 힙한 룩을 즐기시는 분들께는 요 모티브도 한번 따라해보라고 섹시한 힙함 어떠실까요? s c k e 자 이제부터는 빠질 수 없는 니트 트렌드를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제일 쉬운 니트 트렌드는 바로 청키 크루넥 니트 아닐까 싶어요 얇은 니트가 아니라 살짝 도톰하고 짜임이 느껴지는 크루넥 니트 심플하게 팬츠 위에 툭 얹어지거나 셔츠 위에 레어링 됐는데 이쁘더라고 루즈하면서 축축 늘어지는 실루엣이 포인트인 니트 그리고 컬러가 포인트가 되는 니트 혹은 짜임의 포인트가 되는 니트까지 다양하게 크루넥이 선보여졌으니까 하나 청키한 걸로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V-neck is back 그런데 말이죠 해외 쇼들에서는 이 브이넥을 너무 강조했어. 막다 갖다 팠어. 루선 브이넥 니트는 레트로한 감성도 낼수 있고 프리피한 느낌도 낼수 있거든요. 갖고 계신다면 랭크 꺼내 입어도 좋을 것 같아요. 저렇게 훅 빠진 거 말고. 아 남사 시려워. <웃음> 그러니까 이해 자, 다음은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구매하셨던 니트를 다 입어도 된다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다양한 카라 니트들이 캐주얼하게도 미니멀하게도 나왔고요. 하프 집업 니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와 함께 쇼핑하셨던 구독자님들 트렌드 쭉 이어지니까 쭉 꺼내 입으세요. 가디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양한 컬러감, 소재감, 기본 니트 가디건 스타일도 요즘 핫템인 카라리스 가디건 스타일도 카라가 달린 거, 지업이 있는 거 혹은 아우터처럼 돼 있는 니트 가디건까지 다양한 니트 아우터들이 활용되니까 여러분 쇼핑 더안 해도 돼 그냥 꺼내 입자 추가적으로 니트의 짜임이나 텍스처감에 트렌드 요소가 있는지 살펴봤는데 케이블 니트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시각적으로 포근한 느낌을 주는 케이블 짜임이 기본 니트와는 다른 포인트 요소를 줍니다 뿐만 아니라 꼭 익숙한 케이블 니트가 아닌 이 짜임을 변화해서 다양한 니트를 만들어내는데 이런 포인트 니트도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모헤어 니트예요 퐁숑퐁숑 헤어리한 특징이 있는 이 모헤어 니트도 로맨틱한 느낌을 주면서 활용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거는 호프로가 있을 수 있는 포인트 같습니다. 다음에 제 눈에 띈 트렌드의 요소는 바로 셔츠예요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 오버사이즈 셔츠들을 심플한 팬츠에 툭 어렵지 않게 코디해줬는데요 바스락, 종이 같은 질감의 크리스피한 셔츠들이 많이 봄 시즌 활용되더라고요. 그 외에도 체크, 스트라이프, 프린트 등 다양한 셔츠들이 보여졌으니까 집에 있는 체크 셔츠, 올 스트라이프 셔츠 그냥 꺼내 입으면 됩니다. 하지만 셔츠 트렌드를 보다가 따라하기 힘들 것 같은 포인트 요소도 찾았습니다. 첫 번째는 헨리 넥, 차이나 넥 셔츠들이에요. 아무래도 편한 옷, 라운지 웨어가 SS 시즌 많이 보여지는데 거기에 어울리는 게 카라가 없는 이런 형태의 그 셔츠였나 봐. 하지만 요거호불로 어, 있죠. 목 길이, 두께 이런 것 은근 타죠. 다음은... 긴 기장감의 튜닉 셔츠들 네 많이 보여줬지만 네 힘들죠 길어 보이지 않죠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헨리넥 그리고 요 튜닉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스커스23 SS 시즌에도 와이드하고 루즈한 팬츠들이 많이 선보여졌는데요 FW 시즌보단 조금 플로이하다 흐르는 듯한 실루엣의 팬츠들이 많이 보여졌어요. 하지만 팬츠 구매에 대해선 트렌드를 꼭따 하고 조언드리진 않습니다 내 몸에 어울리는 피시 짱이야 그래도 그... 눈여겨본 트렌드 요소가 있다면 카고 팬츠 정말 아주 많은 브랜드에서 카고 팬츠들을 선보였는데 아무래도 카고 팬츠라는 게 활동적인 느낌을 주면서 유틸리티한 감성까지 주기 때문에 많이들 사용하시는 거 아닌가 싶네요 소재감은 데님에서 나일론 팬츠면 팬츠까지 다양하게 활용되었고 미니마트 투 포켓 그리고 포켓이 많은 것도 있더라고요 스타커즈 쇼핑을 하겠다고 생각하면서 만든 트렌드 리포트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뭘 사면 좋을까? 액세서리 요소들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눈에 띄었던 거는 브라운 레더 액세서리들이에요 벨트나 뭐 슈즈나 가방들. 아무래도 계속 브라운 컬러가 코어 컬러에 있기 때문에 그거랑 무난하게 어우러지는 저 브라운 액세서리들이잘 활용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 많이 보여줬던 액세서리템은 바로 타이예요. 정말 다양한 브랜드에서 타이룩을 보여줬는데 브랜드 특징마다 느껴지는 분위기도 달랐고 조금 생뚱맞게 캐주얼한 느낌에다가 격식차이 게니까 타이를 딱 얹어주니까 이게 오묘하게 매력있더라고요 타이를 타이처럼 연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목에 스카프처럼 두르기도 했어요 다음은 슈즈 트렌드 아무래도 제 취향이 반영되다 보니 제가 추천드리고 내가 이뻐 보였던 아이템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 스웨이드 레저 슈즈들 목카신 스타일에서 더비까지 다양하게 스웨이드가 딱 나와줬는데 그게 봄의 포근함과도 되게 잘 어울린다고 겨울엔 따뜻해 보이지만 봄엔 또 포근해 보여 약간 긴 양말 우그룩에 신어주는 첫 포인트 디테일도 살려서 활용하시면 너무 이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스니커즈 트렌드를 보면 엄청 큰 스니커즈 트렌드라할건 없었어요. 깔끔, 미니멀, 단정 스타일에는 플림솔 스타일의 캔버스와 혹은 코트화류가 많이 보여졌고 생각보다 많은 룩들에서 러너들이 보이더라고요. 요거 러너 조금 들어갔었는데 다시 나왔어. 확실히 봄 시즌 활동적인 느낌을 주려는 패션 브랜드들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이어지는 활동적인 느낌의 트렌드는 이 등산화 스타일의 스니커즈에서도 많이 보였어요. 신발이 청키해지진 않아도 신발끌이 좀 많이 강조되는 슈즈들이 많이 보여졌기 때문에 요런 등산화 느낌의 스타일 슈즈 어 뭔가 살까 말까 고민 중이시라면 사도 됩니다 나도 내 살로몬 뽕 빼겠어 다시 꺼내 들어가스 즈 자, 이렇게 해서 해외 쇼들을 보고 추려본 2023 SS맨스 패션 트렌드 리포트를 보고 오셨는데요. 오늘 짚어드린 트렌드 요소는 제 취향 반영이 많이 되기도 했고 해외 쇼들을 보고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이 트렌드 아이템들이, 요소들이 한국 남자 패션 시장에 꼭 나올 거다, 정답이다, 이런 영상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엄청난 트렌드 아이템이 확고하다기보다는 좀 다양하게 다채롭게 뭔가 활동적이면서 컬러풀해진 봄 시즌을 맛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물론 지금 겨울 쇼핑 한창이시겠지만 봄에도 입을 수 있는 아이템들 많이 구매하시죠?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미리 봄 트렌드에 맞는 쇼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트렌드 머리에 입력하고 여러분들께 항상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